안녕하세요,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시간도 늦었고 야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먼저 이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창 스틸, 철강주의 포스코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철강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 중에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개인 지금 뭐 기관이라든가 어, 이런 또 큰손 또 이런 그뭐 단타적이면 참여하지 않는 시장이죠 시총이 작으면서 거래량도 작고 관심이 없으면서 가치주인 종목을 한번 발굴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이 대창스틸 이 관련된 테마는 어, 지진 테마 또 원전 테마 DMZ 평화공원 테마 그리고 철강주가 움직이면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어, 그래서 이중바닥재 관련 원전 또 파주 공장 관련해서 이제 어 북한 얘기 또 평화 얘기만 나오면 이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어 그리고 이 종목의 현재가는 3,000원대고 어 지금 2,000원대에서 이제 5% 상승하면서 3,000원 선으로 올라선 어 상태고 주당 이익은 어 22년도에 2,640원을 벌었습니다. 그리고 21년도 667원 퍼는 1.1배. 그래서 상식적으로 요, 요 1.1배 수준의 거래되고 있는 아주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 아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PBR 0.4, 부채 43%, 그리고 배당은 150원을 줬습니다. 22년, 그래서 거의 5%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총이 천억이 안 되는 가격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은 접근을 하지 않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청정구역에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그리고 이 종목 사업 내용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제를 이 코일 자동화 기계에 넣어서 이 포스코로부터 구입한 매입 이 전체 이 대창스트리 매입금액의 97%를 포스코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을 자동화 기계에 넣어서 원하는 규격만큼의 만큼으로 절단하고 가공해서 공급하는 게 주요 사업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포스코에서 구입한 재료를 가지고 이걸 뭐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. 열처리, 냉각해서 냉연 코일 또는 이제 절단해서 강판이라든가 이런 또 수요자에 맞게끔 절단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작년 그 실적을 보시면. 영업이익이 거의 50%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. 매출은 34%가 늘었지만 이익이 급감을 한 거죠. 그래서 뭐이 재료비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또 매출 영업이익에 미치는 이런 또악 악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고 하지만 순이익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. 154억 대에서 300% 무려 600억 대가 증가를 했죠. 이게 어, 포승 공장을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매각 차익이 있었고, 또 DDT라는 부동산 개발 공급회사를 자회사로, 연결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어, 이 순이익이 이제 급증을 한 거기 때문에, 아, 이거는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00원 정도를 버는 어, 회사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주요 그 사업 부분을 보시면 이제 내경 영역 간판, 어, 이 제조 판매. 그리고 이중 바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액세서리 플로어, 알미늄 내견 제품, 또 부동산 서비스 요 DDT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하겠죠. 그리고 이 지진 관련해서도 아, 지진 관련돼서 움직이고 또 원전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는 요 보시면 이 액세서리 플로어라고 해서 이중 바닥제죠. 요이 바닥이 있고 요기를 이제 뜬 바닥을 만드는 거죠. 이렇게 바닥을. 그래서 요 바닥과 이 위에 있는 뜬 바닥 이 사이에 이제 배선 같은 거 지저분한 선들이 안 보이게 이손이 속으로 이제 움직이고 뭐 각종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나가는 이 공간 역할을 하는 바닥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점유 이 이중 바닥재 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매수 주체를 보시면 어 지금 요 4월 달이었죠 4월 초부터 이렇게 외국인은 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한 날 차액 신원을 한 반면에 이제 개인이 좀 참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때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자 요기를 보시면 요 가격대를 이탈 을안 했죠. 요게 2,600원 가격대마다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정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. 요때 거래량이 45,000주입니다. 4 5 0 0 0주요 정도 거래량일 때 이제 외국인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모아가고 있었죠 아무도 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 기관 쪽은 개인만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구간을 이제 못 참는 거죠 이 구간 때 개미들은 던지고 나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급등한 날 차이 신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금 요 거래량이 10월 달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VI가 발동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. 요 가격대가 3,250원대에 윗거리를 달면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요때 이제 단타들이 많이 참여를 했겠죠. 여기. 그러면서 무너졌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가격만 만약 3,250원만 뚫어준다면 요 좌측편에 이제 매물벽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대에 있고 또 어, 이 종목의 어, 월간 차트를 보시면 이제 최고가는 6,800원 대까지 한번 찍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4,500원 대에서 이제 꺾였죠 그래서 최고 만약에 어, 이 종목의 상승 가격을 본다면 어, 한4 0원선 2선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이건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어, 요이 기관들은 관심이 전혀 없는 청정구역인 이 가치주 또 대창 스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퍼를 낮다고해서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세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이유가 뭔지 또이 실적이 어 악화가 돼 가지고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낮아진 퍼가 이렇게 이 주가가 이 차트를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퍼가 낮아진 경우인지를 어,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오늘은 이 대창 스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, 원체 시가총액이 낮고 또 기관이라든가 또 어, 이 큰손들이죠. 뭐이 자금력이 풍부한 어, 이런 그 어, 투자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 가치 투자자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어, 거래량이 없, 평상시에 없었던 종목이 이런 또 원전이라든가 철강주들이 같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요테마에두 어, 개가 이제 묶여 있었죠 얘는 그러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. 또또 또 가끔 이제 뭐이 어, 평화 얘기 나오고 또 북, 남북 얘기 나오면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, 이런 종목도 어, 눈여겨 어, 두고 어,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